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있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오늘 보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일정도 없었습니다. 여러 아드님들도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여기 앞에 있는 노란색 경관 쪽지가 같은 병사인 군대장들입니다. 옛날 아버님들은 조교라고 알고 있는 군대장들이고 빨간색 경관 쪽기는 담부들이소대장과 중대장들입니다. 그들이 여러 아드님들을 회사에 나이서 내 아들같이 내 동생같이 잘해주고 있다가 우리의 소주를 때만나어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프라크 입장! 요 It's g o o 滚五星红旗 이어서 용사들이 군악 연주에 맞춰 육군가를재창하였습니다 대장이가 부모님께 대한 혐의 오, 상으로라바라바라바을 모두 준주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사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분들 준비, 준비, 비 준비, 동비을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연준를 준비, 하비 준비, 니다